뭐마 여기 빛나는 달... 책이 하나 있네 근데 어디죠? 읽기 싫구만 음. 여기 말이오 여기가 음? 뭐야 이거 저 눈에 보는 백화사전 뭐야 이거? 이거 색깔이 좀 이상한데? 단군님 책이 뭐야 이거 이거 단.. 이거 단군 아니야? 요즘은 있을 것 같은데 단군.. 왜냐면 그 뒷글자가 군 같은데? 네가 이걸 읽고 있다는 건 단군의 눈을 피했다는 거겠지 시간이 없어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한다 당군에게는 도혼이라는 자매신이 있다. 참, 이게... 당군은 본인 계획에 방해가 되는 도혼을 봉인해 두었고, 역사에서 존재 자체를 지웠다. 아이고, 그를 막아야만 해, 아이고, 도혼이 봉인해서 풀려날 수 있게 도와줘. 아이고, 반촌에 아이고, 가면 아이고, 다치문이 있을 거야. 아이고, 그곳은 아이고, 도혼의 아이고, 신하들이 아이고, 살던 아이고, 곳이야. 아이고, 도혼의 아이고, 존재를 아이고, 지운 아이고, 뒤 그것도 아이고, 폐쇄했지만, 갈수 있을 것 같아. 멈 당군 인책 이거, 신관이 안 들어오나? 담마, 오. 죽수으며 독이 있다 자네가 반장인데 자네한테 일을 안 시켜서 성섭하다고 하더니 지혈 작전 검사 또 검사 그리고 검수 받는 오. 거죠 어? 초절정, 인기 세계로 세계로 한... <웃음> 초절정 인기 스트리머였던 내가 이 세계로 회귀했더니 내려가겠네 초절정 인기 스트리머였던 내가 이 세계로 회귀했더니 지대 쩔탱 왕간지 모범토행이가된건에 태아에요 지은이 김치구젤리 그 나는 먼저 저쪽으로 넘어가서 어, 그 준비를 해두고 있을 테니 그 자네 길을 하는것 바... 아, 인기 는 인기 그래 내 자네를 믿으니 그 먼저 가야겠네 그 바로 아이들을 데리고 날아오게나 야나 읽고 싶은 책 있는데 왜 이렇게 반납을 안해나 반납 다 했는데 나는 나도 반납 다 했어 다 읽고 여기 보시오 독서카드 아 아리아 너 군장의 자세 보고 싶었어? 근데 알려줄까 미치? 야 그거는 반납 돼있거든 <웃음> 아니면 당구님 책 읽고 싶은 거요? 내가 다 읽고 저기다 꽂아놨는데. 아니야, 나 주체적 삶 읽고 싶다고. 역삼 그거 내가 읽었는데. 근데 너 반납 안 했어 울지야. 아니야, 반납 했는데. 반납 안 했데 키키. 여기 엑스라고 있잖아. 발표에아 어, 어, 그렇네. <웃음> 책이 많아서 몰랐어. 먹고 튀는 거야 울지야? 책 개만? 아니 아니야. <웃음> 주체적 삶여기있는데아군라고 아, 그래. <웃음> 마지막에. <하지 말고> <웃음> <웃음> <땡이>, 어, 만들어진 <웃음> 신. 대박 덜돌 이게 여기도 있다가 뭐 장선거의 중요성 싹 끌고가 싹 끌고가 군장의 자세 할머니 허리키세요 가문과 범가문 이야뭐 이거 존나많 책이? 발 네. 대장장이와 망치? 네. 아니? 단군에 대한 현대적 도전과 네. 용기 네. 문제 기숙사의 비밀? 뭐야 이건? 누가 이런 걸 썼어? 이거 진짜요. 낙서가 지저분하게 쓰여있다. 내 학교를 다니면서 몰래 들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하오 때는 내가 주작권에 막 입학했을 시절, 피차를 우연히 피차를 내가 시도. 기숙사에 있는 화장실에 갔을 무렵이었어. 묵혔던 변을 시원하게 누르고 있을 때, 아니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무척이나 놀라서 뒤를 돌아보자 아무도 없었어. 거 밖에 누가 있어? 장난을 치면 가만되지 않겠소이다! 고통을 쳤음에도 그 소리는 계속되었어. 흐흐흐, <웃음>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금수... 여기에 넣지. 휴지가, 하얀 휴지 말고 또 뭐가 있단 말이오? 에이, 흠, 내 말에 그는 근데... 다시 호호 그래, 웃는 게 아니겠어? <웃음> 재미없는 동의 옷시다 그래, 그래, 그래. 그리고 뒷처리를 위하여 휴지로 손을 뻗는 순간, 거. 무언가 내 손에 잡히는 게 아니겠어? 아니, 나는 화질짝 놀라서 뒤로 넘어지고 말았어. 내 앞에 있던 그건 바로, 뒤정이 쓰여져 있다. 참, 나 진짜, 아, 말이네 어, 나그려 어? 음. 어우 두꺼가지고 잠자기 좋더라고 아니 근데 왜 자네들은 당군님에 대한 책을 안 읽는가 이거 어? 아니 당군님에 대한, 대한 책을 대한 읽어야지 책이 있다고? 여기 여기 내가 어디? 내가 다 읽고 저기 다 꽂아놨는데 내가 반납했는데 여기 너, 대출표 에 있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공리 중인가 보네 여기 대출표 보시게 어디 어디. 금수가 몰래 빼돌린 거 아니야? 아 무슨 소리야 다 반납했어 그럼 그럼 야, 자네는 너가, 돌돌. 책을 왜 하나도 안 읽었는가 어? 응 음, 음, 어, 이게 음, 바로 음. 1등의 기만인가보오 아, 음. 이게 바로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어요 그거 아니야? 음. 아 그치 그치 약간 음. 그런가 그치, 있지 멋있다 음.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그럼 그럼 또, 또. 음 그럼 그러면은 흥사비 응. 너희 내려오면 챙겨서 오늘 수업할때로 데려오라 했거든 그래 그래 가자 그래 빡세 아, 그래. 그래. 울지야 너는 책속 어, 반납하고 내가 대출표에서 다 봤어 어. <웃음> 알겠어 찾아볼게 울지가 은근 모범생이 아닌 것 같아 뭔데? 어, 주체적인 삶아 그래 뭐야, 이거 여긴? 어떻게 어떻게 가면 되는가? 수업하고 싶다 라고 외치고 빛나는 돌을 밟아 어, 어. 어. 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버렸는데 와. 수업하기 쉽 수업하기 싫다? 와서 수... 어? 애들이 막 수.. 하자마자 가버리는데 미룡아 너도 가나 미룡... 알겠어 어..집 가고 싶다 저것만 또릿하게 다 말할 수 있네 어..수류..수업..뭐라고? 수업..하고 싶다 수업하기 싫다! <목소리> 대옥수 전에 아, 지금 뭐야? 또 근두네 판인가 아, 아니 아니 옆에 서 있어. 었 그냥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와 때문에 어깨 아, 보이시네. 자, 안 그래도 아, 오늘 와. 지금 학교 상황이 이래서 어? 예민하니 그 자네 행실을 좀 주의해 어? 주게나. 뭐요? 으. 장순은. 자, 이렇게? 다들 도착했는가? 그럼 빨리빨리들 수련장으로 이동하게나. 네. 수련장이요? 여기 자, 저기 불타는 건물이 우리가 오늘 도술 수업을 진행할 수련장이오 <웃음> 우와, 우와 오, 멋있다 아, 두훈이가 여기 길막해요 거, 찬찬히 구경들 하면서 오게나 오, <웃음> 여기는 꽃이 막 빛나네, 굉장히 예다 우와, 신기하다 <웃음> 와 <우와>, 장수는 <장선 웃음> 크다 쌤, <웃음> 옥수가, 그 탔어요 거, 해옥수자네 거, 그 서재놈들은 왜 그렇게 나를 가만히 두질 못하는 겐가? 아저 이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싸 아니, 나는 가만히 있었어 난 음. 아무것도 알았어. 안 했는데 아, 행실 좀바르게 하시오 두고 봐 하고 그래! 참, 그래 오늘은 내가 좀한번 참아본다 갑 갑세, 그래, 갑세, 그래, 그래, 갑세, 그래, 그래, 그래. 갑세. 그래. 말 좀, 말좀잘 잘, 들, 잘들어야겠 오늘의 나는 아범 수정권? 서울지한테 빙의한다 날 서울지라고 불러줘 이제부터 어? <웃음> 왜 울지한테 빙의하는데? 난 이제부터 해울지야 해지라고 불러 줘. 다들 이 가운데로 오게나. 네. 우와, 이거 뭐죠? 우와! 우와! 와. 오. 자, 뭐, 마리우생그 아까 준비해 온 상자 여기에 내려두시오. 와. 자, 자, 그럼 다들 집중하게나. 그래 다들 내 앞에 보이게 이렇게 정렬해서 쓰시오 예. 자, 오늘 수업은 의의 수업으로 A를 위한 수련의 첫 단계를 밟는 시간이네. 그 여기 상자를 열어보면 오늘 수업에 필요한 도술의 방법이 적힌 두루마리가 있다네. 거그 아직 열어보지 아, 말게나. 아, 아, 열으려고 하셨잖아요, 방금. 아이, 좀, 아이, 좀, 잘됐게 그 앞으로 자네들에게 내공이 많이 쌓인다면 여러 가지의 도술을 다룰 줄 알게 되겠지만 아직 자네들의 힘은 완전하지 않을 걸세. 일단 오늘은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도수를 찾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터이니 각자 두루마리의 이름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이 중앙에 설치된 그 장승을 상대로 도수를 사용해보면 되겠네. 자 그럼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와 두루마리를 골라보겠네. 그첫 번째는 꼴등으로 입학한 그 황금소 자네. 앞으로 나와 주말이 골라보게나. 아니, 그래도 아, 인수업에서는 제가 5등을 했습니다. 풍사. 그 빨리 뭔지, 고르시오. 뭔지, 뭔지. 공칠이 멋있다. 멋있다. 어, 저는 저는 이거 하겠소. 다 가져가면 돼요? 저 소그 16개 다 챙겨가면 되겠 와. 자, 다음은 예미룡 요생나오게나 저다 골랐어요 자 그럼 다음해 옥수 유생 나오게나 네아 뭐하지? 발 빛난다 옥수 내 존재 자체가 빛나긴 해자 <웃음> 다음 마리 유생 나와서 고르게나 골랐습니다 오, 오. 자그 다음은 서울지 유생 나오게나 너눈 보고 말하는 거 맞지? 어 맞지 맞지 자그 다음 햇냥이 유생 남은 거 가져가게나 어? 이거 뭐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거 아직 그 두루마리를 사용하지 사용한 적이 없어 그 이름을 보지 못할 텐데 그 한번 실습을 해보면 이름이 보일 것이네 자 지금부터 할 것은 그저 장승을 상대로 도술 연습을 해볼 건데 그 오. 자네들은 각자 그 16개를 받았을 거네 예. 그 장승을 상대로 총 6개를 사용하시고 그 이후에는 기숙사 대항전을 진행할 터이니 그때는 각 10개를 오. 소유한 채로 대항전을 진행할 걸세 오. 그러니 이번에는 6개만 사용하도록 하게나 자 네, 그럼 알겠습니다. 갑자 장승 앞에 서게나 나는 울치의 기운을 받아야 되니까 울치 옆 할래 <웃음> 양보해줘 근서야 삐용이 용서해 알겠어 자시작가게나 내가 해봐. 오, 아, 아, 뭐야 아,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어, 양이 엄청 세. 아이고. 하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역시 1등은 달라. 뭐야 뭐야. 지진의 두루마리. 자 다들 익숙해지도록 빨리빨리 빨리 사용해보게나. 우와, 아이고 죽겠어 씨와. 죽겠어 이거. 자 피가 많이 다른 그 유생들은 나에게 와서 말을 해주시오. 땅. 저요. 접니다요. 와. 대박 오진다 와 나도 해주시오 불타라 주장님 어? 어? 어 뭐야? 내 황금 소유생을 데려오겠네 그 연습하고 있겠나 기빠진 날이라서 아주 아이구야 다시 참왔네 응 생일빵을 제대로 받았네 와화르 와, 나 여섯 번다 연습했어 나도 1퍼 동재가 이긴다 아니 너무 멋다 아니 응? 내거 볼래? 같은 친구라서 어. 해봐 어. 내거짱 어. 멋지다 야. 와, 대박이다. 방금 뭐 던진 거야? 이거 얼음. 와! 아, 너 약간 물 속성이라서 그렇구나. 물차까그 어, 그런가? 응. 그래서 그런거 아닐까? 다시 태어났네. 나는 오. 앞으로 1등 황금소가 될 걸세. 멋있다. 와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다시 태어났네. 멋있다. 금수야 너도 황물지가 되는 건 어때? 자자 다들 조용히 하게나. <웃음> 그 다들 도술이 익숙해졌다면 그 다들 지금 10개씩 가지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게나. 맞어 싸... 맞소. 아까 실수로 제가 손에 쥐고 있다가 한번더 썼습니다. 그 어쩔 수 없네. 자네는 아홉 개를 쓰시오. 에? 자 그러면 아, 그 이번에는 기숙사 대항전을 시작해보려 하오 더 와... 서재와 동재 유생들은 한 명씩 순서대로 나와 여기 대극문양원에서 대결을 어... 진행하면 되겠네 과장되는 아, 그... 건가요? 그렇소 그렇소 와, 그 대박, 경기 달달. 진행 방식은 대전에서 패배한 기숙사에 다음 선수가 나와 경기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하겠네 그러니까 한 명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일대일로 싸운 후에 그한 명이 죽으면은 그쪽 기숙사에서 새로운 그한 명이 나와 <웃음> 나와서 더 어, 싸우면 되는 것이오 어. 대박 돌돌 그래서 어. 가장 많은 유생이 살아남은 그 기숙사가 이기는 것일세 대박 돌돌 다들 이해하였는가? 예. 네 그거 말해주시오 제 잠옷이 이 도술 쓰는데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입고 해도 됩니까? 아... 금설머니 같은데? 그거 생각해보니 해옥수 유생은 왜그 옷을 아직도 입고 있는가? 교복을 놓고 왔습니다 싹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야 자, 옷 올걸. 우선은 띠라도 입게 나. 너좀 기록하도록 하겠네. 자, 그 서재 첫 선수는 누가할까 어, 서재 첫 선수는 누가할까저 황금소야. 수간데요. 아, 오, 나무 생일 생일이게나. 다시 뛰어나서. 그러면 동재는 누가 먼저 할까? 오이 오이 입고 있다고 또. 동재는 누가 먼저 거? 할 텐가? 민 박하 고양이! 저.. 저.. 아, 전가봐요. 아, 그러면 아, 황금소 마리 유생만 남고 그 나머지 유생들은 저기 자리에 아, 아, 올라가앉게나. 아, 네! 농아! 네. 아, 울지 너맞아 대결 신청했는데 어디? 이거? 어디? 요기! 빨리 와서 앉아! 너맞아. 자 그러면 준비되었는가? 준비됐어. 네. 아, 내가 하나 둘 셋을 외친 후 주풍을 울리면 경기를 시작하면 돼요. 대박 돌오 금수 화이팅. 자, 화이팅. 그,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원에서 벗어나지 말고 진행을 하면 되겠네. 알겠어. 나의 고급 시계 자 하나 둘셋아빠르이 보자. 아 너무 무서워. 아팅무이슨 재미가 살아갔을까. 빨리 <웃음> 보자. <웃음> <웃음> 금수 안 돼. 아기야죠. 아, 금소야금야 나고 있어 금소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리부주 금소 자꾸 우와 우는거 같은데? 우와 우금우야힘와 우와 우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야와 우와 네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수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 어? 울지야 화이팅! 화이팅! 아니야 언니 할수 수 있어 그래, 잘하네 아좀 자신감이 울지, 안 차는데? 오빠 알빨리 나오게나 울울 아. 운명이다 아, 아 우지야, 나를 우지야. 눈살이 아니라서 하나 둘셋 얍! 수언니 잘한다 잘한다 이야. 이야 우와 뭐야 주고 욕수도 왜 공개가 안 되죠? 이야 아픔 누가 자꾸 방복끼는것 <웃음> 같은데? 이야 나의 능력을 봐라! 이얍 유야 와 대박 돌돌 난 이제 해볼지다 난 모범생이야 <웃음> 와 울지 <웃음> 잘한다 울지 잘 피한다 무서워요와 울지 무빙지린다난 모범생이다. 어한 개밖에 안 남았다 클라운드였어? 어 그러면 그냥 맞아야지. 어? <웃음> 와! 모르겠어. 울지 이겨라 야 울지! 저패 저패 그런데... 해옥수 접해, 접해! 해옥수 저패 저패 해리스나 저리스나 해옥수 울지 울지 해옥수 야 울지 해옥수 야, 해옥수 울지 울지 역시 해옥수 많이 고생하였어. 거다 햇냥이 유생 나오게나 말도 안돼아 우리 우리가 이기겠다 얼수 해옥수 오, 오, 자 오, 그럼 오, 하나 둘셋야뭐 양이 어, 너무 세 역시 1등 나왔난 이제부터 해냥이야 해옥수. <웃음> 해옥수. <웃음> 자꾸 자꾸 <해옥수. 웃음> 너 원래 해옥수거든 <웃음> 해냥이라고 <얼주 웃음> 불러줘 해옥수. 잘한다. 어, 이거 왜안돼아 <웃음>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옥수 잘가라 자 그럼 마지막 그 서재 예민유생 날개나 아니 품타이 기네 이거 이 기네 이거 오 뭐야 한명더 한데... 있었구나 그 내가 마지막이야 여... 해치웠나? 였는데 아니었다자 하나 둘셋예미룡 아, 나란다 근데 예, 미룡이날수 있잖아요 거의 예미룡 유생 네? 눈에서 날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하였는가 아 미룡이가 다들 멈추시오 야. 멈추게나 예 거 예밀용 유생, 내가 날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하였는가? 근데 저는 용인데요. <웃음> 거 지금은 수업시간이고 규칙이란 게 있어. 그걸 따라야 하지 않는가? 네, 근, 근데... 근데... 거 스승의 말에 계속 하지 말고 성실히 임하게나. 알겠소? 봐. 네. 대답 안 하는가? 네. 아이고, 자, 거, 무슨... 거 다시 수업을 시작네 비용은... 어, 어, 뭐? 아, 어. 와나 개세네. 뭐지? 두둥탁. 그 다들 세나 좀 같다. 너 돈? 두둥탁. 그 다들 앞으로 모이게나. 네, 네. 굉장히 세구만. 일정. 어. 안에 굉장히 세구만. 그 다들 두들에 익숙해졌는가? 이래 슬딩인가봐. 네. 네. 예. 나는 지금 기분이 영 좋지 않아가지고 먼저 들어가 보겠네. 자네들은 그 예미룡 유생을 기다렸다가 데려가서 자유 시간을 누리면 되겠네. 그 네. 내가 누누이 말하였지만 그 학교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않으니안 늦도록 돌아다니지 말고 오늘은 조용히 지냈으면 좋겠네. 예. 예삭. 네. 그리고 예미룡 유생은 그 예미룡 유생 왔는가? 네. 자네는 내가 화가 가라앉으면 따로 호출을 할 터이니 그때까지 반성하고 있게나 알겠는가? 네. 알겠는가? 네. 호비용이 혼난다. 아, 나는 먼저 돌아가 보겠네. 예쌉살펴가십쇼오 아이고. 비용이 너무 상심하지 말게. 맞아, 용아 괜찮아. 아이쿠, 괜찮네. 용아, 어, 우리 용이 기분 풀겸 매점에 갈까? 자, 아, 이, 전, 이, 전, 이거 전, 이거 네. 먹어, 비용. 좀 안에? <웃음> 왜 이렇게? 어, 금토가 가져왔어요. 아, 아, 아, 이거 먹게. 반에 간식이 좀 많은 것 같소? 그거? 아니야, 이거는 <웃음> 어제, 버 매점에서 샀어. 음. 매점에, 네. 어, 신물물 들어왔대, 뿅용아 어, 우리 가서 용이 기분 풀릴 겸 맛있는 것도 먹고, 그거 하러 갈까? 아, 반짝반짝한다. 어, 그래, 그래, 가보자, 가자 간식 그래. 먹을까? 갈까? 나 지금 가자, 자신감이 가자, 가자. 안, 안 살아서 옷, 옷 갈아입고 갈게, 나는. 응. 아, <웃음> 볼래? 봐도 돼. 에이, 그래. 값세, 값세, 값세. 와아! 홀딱쇼! 비옥이 오지마! 뭐하는거야? 뿅이 기분 풀라고 그래! 뷰웅이 가자! 뷰웅이 자네 내가 매점에서 쏠테니까 같이 값세 그래 그래 금소돈으로 그래, 살게 기본 뿅아 금소가대 금소가 대와 대박 돌돌 그래 뿅아 금소돈으로 싸줄테니까 기분 풀어 그래 우리가 금소돈으로 그래, 사줄게 이상하게 자꾸 내 돈으로 뭘 사는거 가소자들들아야 금소 아, 멋있다 근데 여기 진짜 개멋있다 값세 값세 뷰웅아 음. 가서 뭐 먹어? 뭐? 몰라. 어, 착한이 먹을까 용아? 미용이 오지 마. 어어 어, 양아 얼굴 너무 내눈 앞에 있는데? 어어 어, 괜찮아 괜찮아. 응. 갑세 갑세. 응. 아니야 내가 안 괜찮은 거가 나 안에 안 보니까 괜찮아. 아 응. <웃음> 그래? 자저길잘 찾는 거시기가 앞장서봐 빨리. 그래 그래. 갑세 갑세. 가자 가자. 얘들아 무조건 직진이야. 맞소 응? 인생이 직진이요 좌회전 응. 했는데 이미. 그냥 아, 자기가 앞 보고 있으면 직진이요? 직진이요 내가 아, 근데... 왼쪽을 보면 그게 바로 직진이지 와 대박 돌돌 진짜 흥미적이다자 어. 봐봐 내 좀더 찾았어 와 진짜 짱이다 진짜 위험하다 어 뭐? 어어 어, 어. 나의 개나리 <웃음> 갑세 갑세 가자, 가자. 조심해 어이 어, 개나리 뭐오짝 활짝! 바로마! 메하 메사! 메사! 메 e 저희 up! Mess up! Mushin mess up! Mess up! Mess up! 이 e s s up! Mess up! m 그 s s up! m e 이 s up! Mess u 이무엇이 s 그 p 무엇이, 오. e s s up! Mess 이 p m e 그거 오늘 새로 들어온 뽑 Mess up! Mess up! 한 번당 대냥 그러면 어? 우리 그유생 친구들 다 같이 할수 있게 한 사람당 다섯 개씩 주시오. 와! 대박 존다. 와! 진짜 <웃음> 오, 블랙스 와! 팬이 언니 <웃음> <좋아>. <웃음> <개리버로는> 언니 <웃음> 언니 <웃음> 언니 와! 내 거이다. 여자 30냥 묵겠네. 진짜이다 진짜. 와! 와 진짜 금소 블랙스 오진다 진짜. 와! 나 꿈이 생겼어. 금소 언니? 아니 금소 침동생 되기. 금소야! 니가 별이 봐! 자 뽑기는 응. 1등부터 4등까지가 있네. 그 뽑기만 하면 되네. 꽉 뽑으시오. 오 이거 오른손으로 얼음 만지면 됩니까? 그렇지. 잘하는구만. 오 네. 내가 봐 언니부터! 해보겠는데. 언니부터 언니 하자! 언 하나. 오 이거 아. 보시오. 뭔데? 오, 뭔데? 뭔데? 뭐, 뭐, 뭐, 뭐, 뭐, 뭐. 어, 펼쳐봐, 빨리 아아. 3등. 아, 역시 언니. 와! 다섯 번난 다섯 번 했네. 와, 나도 한번 해 봐. 야가해 봐. 무슨 걸? 꽝. 오, 꽝. <웃음> 아, 뭐야 꽝! <웃음> 아, <웃음> 2, 3, 3 4, 셋. 네개 있으니까? 예. 좋은 와! 등이 나왔어. 와! 대 같은데? <웃음> 1등. 다다뭐 봐. 용아, 용아, 너 해. 나, 이거, 이거, 이용 나, 용거너해 이거, 이거. 이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등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등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주작 입이면 2등 나올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반려주작이지 혹시 그 주작 옷이 지금 옥수 입고 있는 이거나요? 아, 3등만 3개 그러지, 나왔는데 그러지, 그러지. 아, 아 그럼 반려주작으로 가겠습니다 멋있다. 미용아 알겠. 3등만 세개도 좋은 거야 와 대박 돌돌. 난꽝네개와 안에 다른 것도 다 황이... 뽑아봤나? 2등 한개가 있어 아나꽝세개 어, 나왔어 야나 황유 뭐야 어? 나 1등 두개 나왔어 어, 어? 하나, 아, 뭐야? 뭐야? 어, 와 하나 이야와 짱이다 나 1등 두개야 이다오늘이다다개야와 2작 소환부왜 맨날 가방이 대박, 없대? 양해는 뭘 맨날 많이 챙고 다니나 봐 뭐야 어? 뭐야? 나 3등 하 뒤에 있 뒤에 뭐야 <웃음> 뭐야 뭐야 <우와. 웃음> <웃음> 너무 귀엽스 <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름은 로지 <뭘로 지을> 텐가? <웃음> 이름? 이름 지울수 있나요? 근데 이 여기서 가만히 있는데요, 선생님? 어? 이 지금 슬로시가 손으로? 돼버렸는데요? 우린 손으로 한번 쓰다듬어줘보게. 슬러시가 돼버렸다고요? 슬러시를 어? 조금 사랑하나? 아이고, 뿅아 어, 저런 거 보니까 조금 기분 풀리니? 좀 웃기지? <웃음> 아, <아유>, 무서운데. 무서워? <웃음> 무섭다고? <웃음> 어. 뿅아 그럼 너이 이름도 지울 수 있다니, 수 짱이다. 어? 클라가 음. 하나 줄게. 그거 어떻게요? 언니가 입은 옷 아니야? 나 있어. 에휴, 안 되네. <웃음> 그럼 자네 이거 내거 3등 티켓이라도 하나 가질 텐가? 그래, 나도 3등 티켓 있는데 아까 여기다 놨거든, 내가. 싹. 3등 티켓인가? 아, 나 3등 있어. 아, 그래? 미룡아, 잠깐 와볼래? 아. 그거 애완조작은 내가 자네 기숙사에게 그... 나도 이렇게... 너도 4분 에이 에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나... 않을까? 저는 그걸로 주시면, 않을까? 그래도... 주시면 안 될까? 너가 1등 두개그 어린 장기념 주시면 안니까 학교에 공부하러 마음 먹고 온 건데, 그래도 의젓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나 생각 딱 <웃음> 들게. 두 개니까. 혹시 네. 두개 드릴게. 어... 근데 여기 너무 무섭고 집에도 못 가고 그렇잖아. 아이고 울지 자네. 사람? 에이, 아직 어린 아인데 너무 나무라지 말게. 아니 그래도 그 어? 그래. 우리 적절히 타협을 하자. 그래. 울지 말도 어, 어, 맞는데 어, 어, 미룡이 말도 그치, 그치, 그치, 틀린 거 그치, 그치, 없어. 그치, 그래. 어. 울지 말게. 삐용이 자네. 그래. 삐용이가 그, 그. 어, 조금 더 어. 어? 삐용이 으? 으. 애 아니고 그 어른 아니냐? 근데 너그 12살이라 그랬지. 근데 그게 사람 나이로 12살이야. 용 나이로 12살이야? 나 사람 나이로 12살 <웃음> 그러면은 용나이로는몇년산겨 어? 뿅아 넘지마 500살 오백 살 뿅아 이거 봐봐 뿅아 이거 봐라 500살이라고? 우와 야 이거 짱이다 이거 하나 까아야 이거 멋있게 달려있는 거같아 대박이다 야 너도 한번 해봐 봐. 나한테 들어온 거 같네 이거, 이거 들어보게 나 그래 뿅, 뿅, 뿅, 야 뿅. 뿅아 그럴 수도 있지 어? 어? 혼날 수도 있고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금세 어? 그 뿅이 줘야지. 뿅이 자네 이거 들게 나. 이거 들고 갖고 놀게 나. 오늘 선생님 너무 무서웠어. 들리는가? 어? 어거 주작관 유생들에게 안내하겠소. 지금 당장 예미룡 유생은 교무실로 올라오게 나. 응? 거 다시 한번 <웃음> 말하겠소. 그 예미룡 유생은 지금 당장 교무실로 올라오시오. <웃음> 나머지 유생들은 조람피우지 말고 기숙사에서 상담시간까지 대기하길 바라네 아이고 아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두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많이 웃는데 그러자 그러자 그래, 그래, 그래 우리 조용이조용이 몰래 그야 그... 근데 주자기가 지 맘대로 조나 돌아다니는데? 이거는 메사판때 막히고 이거... 가, 가자. 옷에 갔다, 오자. 갔다 오자. 그래 그래 지금 여기까지 챙길 그래. 정신 머리가 없어. 가자. 늦으면은 이또더 혼나면 어떡해. 몇싹 그래, 그래. 가보겠소. 가자. 어 가요 가. 메가그 에바사 장만 부탁해. 다음에 저랑 사 한잔 해요. 잊지 마시고. 아유 전화만. 그래주 얼마나 얼른 오